검은 오랑이 커카커카커카 커카, 커카.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오랑이 우우 리르 사랑빵 음 어우 착하지? 왜 기다려 어,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빡국을 만들어 보려 그래 손도 깨끗이 씻고 인덕션 고소한 공탕을 고기도 볶아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음, delicious. 그때 그 고추는 매웠는데 어떡하? 르 완벽해 완벽해 자. 내가 호랑이 기운을 보여줘. 이거로 요거트를 만들어. 호랑이 기운으로 와우 한국자 뜨고 냠 요리 완성. 안녕! 해피 뉴 이을! 반가워! 안녕! 2022년 함께해서 너무 기쁘다. 잠깐 내가 요리를 준비해 올게. 기다려줘. 아. 자. 오늘하고 너무 수고했어. <웃음> 자, 오늘은 새해가 밝았잖아. 새해가 밝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 떡국! 딩동! 뱅동! 맞아! 그럼 이건 뭘까? 바로 떡국이지롱! 우와! 내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떡국이야! 호랑이 기운이 나는 떡국! 츄르릅! 여기에 다양한 고명이 있지롱! 먹고 싶은 고명을 따서 먹으면 돼! 알겠지? 네. 네! 내가 아니라 여기 밥모라고 적혀있잖아!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마워! 츄르릅! 맛있어 보여? 안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이제 우리 한살더 먹네? 그거 <웃음> 너는 몇 살이야? 나는 이제 24살이야. 진짜? 살아나기딱 <웃음> 딱 좋은, 좋은 나이. 나이. 네, 그 노래 하니? 너좀 됐구나? 좀 됐구나. 치르입 <웃음> <웃음> <좀 됐구나. 웃음> 이번 해가 무슨 해인지 알아? 웬더 브는 이민 면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호랑이의 기운이 가득한 떡국이야 그래서 호랑이 기운이 가득 가득했으면 좋겠어 이제 내 소개를 하도록 할게 나는 츄르르 사랑방에 콱카라고 해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남서버 파스 연안에 로스트 네스트 섬인줄 알았는데 노트 네스트 섬이래 우리 집이 우리 고향이름이 한번 따라해봐 로트 네스트 섬. 로트 네스트 성? 응 음, 거기야 거기 치르릅?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 어, 나는 이번에 전국 부총순장으로 섬기고 있고 부총순장? 오마이갓 <웃음> oh 전국대학교에서 캠퍼스 순장으로 살고 있는 정수인 순장이라고 해 정수인 선장님 정수인 선장님 사랑합니다 어너 이거 진짜 많이 했겠다 친구들한테 <웃음> 그러면 떡국을 조금 먹어봐 일단 맛이 어떤지 어. 역시 기도부터 하는 아멘 잘 먹겠습니다 아멘. 맛은 어때? <웃음> 맛있어 성공 성공 성공이야 너무 성공이야 7일이 부총신장님이 하늘이 뭐야전국종단 순다인들이랑 같이 사역을 주도하는 역할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주일제풀도 섬기고 있는데 오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있구나 순다인들 대표기도 하시는 걸 돕고 고 있고 합심 기도하거나 이제 그 기도 관련된 부분을 다 준비하고 있어. 오 마이 프레이 마더. 츠르르? 별명 알아? 아 진짜? 뭔데? 별명 소랑이라매. 맞아. <웃음> 이걸 알다니. <웃음> 근데 왜 수랑이야? 나 궁금했어. 어. 아,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앉아있고,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었어. 어. 반찬도 막 올리고, 이렇게 확, 이렇게 먹었는데, 음. 친구가 그 앞에서 보고, 나도 아, 진짜 호랑이처럼 밥 먹는다. 음. 별명 수랑이 어때? 근데 그 친구가 되게 귀여운 친구여가지고, 어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과잠에도 새기고, 쓰로필에도 쓰고. 어, 약간, 수랑, 사랑, 머릴렛, 머릴, 수, 랑 그러면은, 한 번, 와구와구 먹어줄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겠어? <웃음> 부끄러워서 잘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와우! 어흥이다, 진짜! <웃음> 진심이야? 어, 농담이야? <웃음> 근데 올해가 이제 호랑이의 해잖아? 올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을까? 3월에 복학을 앞두고 있거든 미래에너지공학과라고 배터리나 2차전지 이런 거 공부하는 학과인데 대박수 어, 에너지 관련해서 내가 한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학업을 드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 진짜 바빠지겠다 여유가 너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은 돼 1년 동안 틈자틈자 놀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많아, 나도 댄스도 배우고 싶고 굿즈 만들기 나같이 귀여운 건 쉐어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가질 거지? 너 가질 거지? 그립톡 사. 좀 만들어줘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내 굿즈를 사게 될 거야 알겠지? Cash. I like cash 7르입이나 <웃음> 그러면 은 너는 솔라이움 카드 뭐 뽑았어? 나는 이거 뽑았어 <웃음> 마라톤 하는 거 이렇게 달리는 거? 응. 왜 그거 보았어? 오늘 고민 신청했잖아. 응. 엄마가 사실 내가 부총순장인 걸 모르셔. 실화야? <웃음> 내가 가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응. 앞으로도 아마 오래 할 고민인 것같아서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게 목표잖아 마라톤은. 응. 내가 꾸준히 노력해서 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뽑아봤어. 근데 엄마가 그걸 모른다니 진짜 놀랄로자다 그렇지. 그러면은 엄마랑 좀 관계가 어때? 옛날에는 음. 이제 나도 공부하느라 힘들고 음.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 스무 살 되고 나서는 집이랑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엄마가 생각날 때그 연락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가족들이 사실 교회를 안 다녀. 뭐나 혼자 크리스천 이런 말이야 진짜로? 응. 부총순장이 된 거를 얘기를 못한 거는 사실 내가 CC를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부총순장이 되기까지의 그 긴긴 이야기들을 다 설명하기가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지금은 그냥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있어 이 정도로 음. 알고 음. 계셔가지고 그러면 너가 지금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같이 천국에 가고 싶은 음. 마음이 있잖아 음.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음. 이런 생각이 들면 은 괜히 이게 울컥하야 되는 것 같아 음. 우리 엄마 너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음. 천국에 갔을 때 엄마가 없다 생각하면 또 약간 슬플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가족의 분위기는 어때? 사실 우리 가족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 아 그렇구나 나랑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어 우리는 되게 개인 플레이를 아닌거야 각자가 열심히 살자 각자의 분야에서 엄마도 전화하잖아? 1분 30초 밖에 전화 1분 30초? 응! 엄마 뭐해? 아 엄마 지금 뭐하지? 너는 뭐하는데? 아 나는 이제 공부하려고 카페 가려고 그래 밥잘 챙겨 먹고 엄마는 이제 끊을게 어. 1분 30초 라면도 알 끓일 것 같은 그런 이제 딱면 뜯을 때 엄마 전화 끊어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있었던 시간도 많지 않았고 서운한 마음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없었어? 사실 캠퍼스에 커카 같은 친구들도 막 완전 많고 막아 이제는 적어도 내가 이 CC 공동체에서 느꼈던 것만큼 가족들이 됐으면 하는 진짜?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나랑 같이 새해에는 총순장인 거를 밝히는 계획을 해보는 건 어떨까? 너무 좋아 치르륵 짠 이거는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가득한 요거트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 세외 계획을 같이 짜보면 어떨까? 나 계획 세우하는거 좋아해 아 진짜? 응. 혹시 MBTI 뭐야? ISFJ 임금 <웃음> 뒷편에 권력형이라는 얘기를? <웃음> 부총 순장이랑 딱 맞지? 어, 어머나, 그너 뭐라고? 너그러네 언니? <웃음> 나는 MBTI가 뭔지 아니? 딱 봐도 m p p 같은데? 내 MBTI는 C U T E Q, Q. 내 MBTI 뭐라고? Q 추르르 세일 계획 안에서 어떤 걸 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할까? 응 어떤 거를 하고 싶어? 엄마가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하셔 강아지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영화를 진짜 많이 보시거든 오. 엄마한테는 영상이 좋은 편지가 될것 같았어 헉. 진짜? 그러면은 엄마한테 영상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영상 편지? 엄마랑 생각하고 어,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엄마한테 아, 아 수인아 7일이? <웃음> 어 엄마 안녕 나 수인이야 <웃음> 사실은 우리가 좀 힘들었잖아 나랑 동생들이 엄마한테는 너무 큰 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걸 다 이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청 미안하고 엄마한테 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투정도 부리고 싶고 어렸을 때는 힘들었다? 그럼에도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잖아 엄마한테 전화하면 맨날 재밌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살수 있는 거는 엄마의 그 보이진 않지만 엄청 단단한 사랑이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고맙고 내가 잘살수 있게 됐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엄마? 놀라지 말아줘. c c 공동체에서 딸이 자란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 캠퍼스를 전부 다 관리하고 내가 기도하는 부총순장이 됐거든? 내가 이걸 하면서 엄마를 더 많이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서 앞으로도 엄마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고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나 졸업하면은 같이 여행가자 엄마 사랑해 고마워 안올줄 알았는데 울어버렸어 미안해 오, 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 동생들은 알아서 잘살건잘 살아 얘들아 졸업 후에 여행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 있어? 국내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오, 국내 여행 딱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오, 내가 추천해줄까? 너무 좋아 강원도 양구로 와봐 <웃음> 거기 우리 아빠가 있거든? 국도 정중앙에 힘을 느끼 치리립 수인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는 있을까? 한번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가본 적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음식이 맛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또 음...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 엄마도 근데 음... 입맛이 까다로우셔 어, 이거 이렇게 맛보더니 엄마가 만든 게더 맛있다? 그랬더치리 <웃음> <웃음> 전라도 이거 여기 어때? 여수 밤바다 여수 너무 좋아 가본 적 있어? 나? 사실 없어 <웃음> 제주도 도가고 싶어? <웃음> 제주 아랜드 엄마 차 타면서 이때 제주도 한 바퀴 이렇게 우리 전라도 식도락 여행과 여수 밤바다 부르면서 가는 여행하고 제주도 여행 꼭 가길 바랄게 그런 마음으로 나는 너한테 선물 준비한 게 있거든 선물? 너무 갑자기 어떤 여행을 갈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 바로 내 친구. 수랑이의 친구 호랑이야 아 이게 소품이 아니라 내 선물이었어? <웃음> 무슨 소품이야 이게 이거는 고마워. 내 친구란 말이야 나 인형 좋아해 그지 너랑 진짜 닮았다 한번 옆에 봐봐 고마워 우와 진짜 <웃음> 닮았다 너무 귀엽다 그지 수랑이와 호랑이와 함께 여행 꼭 가길 바랄게 좋아 인증 잘 남길게 츄르릅 그럼 어땠어? 너무 재밌었고 엄마한테 그래도 한 걸음 더할수 있다는 거에서 난 엄청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 그러면은 검은오랑의 김으로 화이팅! 쿼카님 그동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우 진짜 시즌2 기다릴 거예요 이 추운 겨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처럼 됐고요 쿼카 이행시 가보죠 들어오세요 쿼 쿼카는 돌아올 거예요 c 밍순 i n 안녕하여라. 나같이 귀여운 건 c o 순